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이 라운드 피겨 그래서 라운드 파 피겨 1만원대 바로 밑선에 있는 종목 8개 종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 또 자신이 어, 자신의 어떤 그 투자 성향을 잘 분석한 후에 어, 내가 이제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 그리고 또 어,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 종목을 선정을 해야 수익이 좀 높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리고 월봉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지점에서 잡아야 될지 또 고점의 징후는 어떠한지 등 기타 등등 이러한 내용 등도 어,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에 2,000 어, 2,000 개 정도 코스닥에 1,600 개 정도의 종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640개의 종목이 매일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뭐 생물과 같다고 하죠 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와 시총이 연일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텐베거 종목 10배 상승할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1.4% 정도 나옵니다 항상 텐베거 종목은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텐베거 종목을 찾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이 라운드 피겨 를 오늘 그래서 이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투자를 이렇게 3600개의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걸를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 그래서 또 국내 투자 환경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 우리나라는 장기로는 부동산으로 단기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이 우리나라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찾고 거기 테마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겨울에 여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계절이 있고 주식시장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 어뭐 여름철에 겨울옷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테마가 있는 곳에 수익이 있지 주구장창 변동 없이 누워가지고 어 있는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징기스카는 성을 쌓고 안주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런 어, 명언을 남겼죠 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 테마주를 피하라고 연일 방송을 합니다 그 시기는 항상 보면 이미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절정에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지 바닥에서 잠잠했을 때 또는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다루질 않습니다 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엄청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뭐 어, 천억을 투자해서 1%만 올라도 엄청 어, 많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돈을 투자를 했을, 했지만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어천원뭐 어,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어, 100배가 오르면 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야 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자신이 가진 자금이 뭐 10억 이상 뭐 5억 이상 되는 큰 자본을 투자한다면 주가가 조금 올라도 돈을 벌수 있는 시장 내가 자,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어, 뭐, 천만원대, 뭐, 소액이라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몰릴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으로 진입을 하셔야,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는 자신의 또 성향에 맞는, 자신의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시장을 선택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우리가 이 투자를 해야 될고그 시장은 크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시장이 있고 거래대금으로 또 거래대금이 많은 시장, 또 거래대금이 적은 시장 등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어떤 시장에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먼저 또 대부분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의 가격을 주식의 가격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발행 주식수가 5주 주식의 가격이 만약 1000원이라면 곱해서 5000원이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발행 주식수와 가격을 곱한 게 시가총액이고 이 기준으로 우리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분류했을 때 대형주는 시가총액 기준 100등까지를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라고 부릅니다. 거래소에서는 100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증권 시총 3조입니다. 그래서 3조 이상 거래, 거래소는 3조 이상을 대형주라고 부르고 코스닥은 100위 기업이 지시세, 시가총액은 6,800억입니다. 그래서 6,800억 이상을 코스닥에서는 대형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는 거래소에서는 SK디스커버리 얘가 301위 기업입니다 시총은 6,200억 그래서 6,200억과 3조 사이가 중형주 6천억대 아래를 소형주라고 부를 수 있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이 2,900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900억 아래를 소형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 시장은 기관, 외인 또는 큰 손들이 대규모 자금으로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기관들의 먹잇감이 누구냐면 바로 개미들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연일 매수 추천을 합니다. 뭐 쉬지 않고 뭐 매수 추천이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대형주죠. 그래서 막대한 가진 자금을 가진 어,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기관 외인이 어, 이런 대형주로 들어가면 100% 개인이 깨지고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뭐, 물론 100%는 아니겠죠. 뭐, 개인도, 어, 10개 종목이면 2개 종목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8개가 이제 거의 실패를 하죠. 확률적으로는. 어,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에, 수천억에 1%만 올라도 이 사람은 큰 수익입니다. 근데, 어,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 내가 그, 그 투자금이 적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주로 들어가면 어, 자신들은 뭐 천만 원에 1% 올라도 뭐직골리만큼 어, 오르는 거죠. 수익률로는 어,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어, 자금력이 딸리면서 이런 대형주에 들어가는 거는 어, 그닥 이렇게 뭐 크게 수익을 올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대형주는 특징이 있죠. 변동폭은 작습니다. 중소형주에 비해서 변동평은 작고. 우량주고 또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성향에 맞는 시장이 또 이런 대형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392조입니다 현재 600만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 투자자 2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기관이나 애널들, 또 증권사들이 연일, 뭐, 2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 2년 내내도 매수 추천을 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동안, 어, 21년, 22년을 기관이나 외인이 주구장창 팔아대는 이 매물을 개인이 다 받아줬죠. 어, 그러면서, 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이 떠나면서 2차전지 쪽으로 가면서 외국인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을 그래서 삼성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된 뉴스 한번 보시면 어, 오늘 그 메모리 특허 침해 관련해서 이제 4천억 대의 배상을 하는 라편결이 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어, 각국 시총 1위 저평가 1위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연일 뭐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연일 뭐 2년 내내 지금까지도 뭐 매수 상입니다 추천 상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반도체 빙하기에도 슈퍼을 ASML 1분기 영업익 180% 증가, 미 수출 규제에도 대중 매출 증가, 또 반도체 한파는 남해액이다 실적 승승장구. 어 그래서 우리가 시총 1위에 이런 삼성전자에 투자할 게 아니라 어 항상 여기 주식 채널에도 얘기하지만 삼성이 잘 나가면 요 아래 단에서 요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1차 밴더나 2차 밴더 요런 쪽이 수익이 어 크게 납니다 어뭐 텐베거 종목들은 고런 데에서 나오지 삼성전자 현재 392조가 10배가 되면 이제 3천조가 넘는 시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게 어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뭐내때에서는 힘들겠지만 뭐 자식한테까지 뭐 간다면 또뭐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 당장의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는 어려운 시청이죠. 하지만 또이 아래 밴더들 중소형주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 업체죠. ASMR 극자회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독점이고 세계 1위. 매출 비중은 이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광 장비의 매출이 1년에 이제 몇대안 만드는 회사가 이네덜란드 장비 업체 AS ASML이죠. 어 그리고 이 중소형주 보시면 어 지금 뭐 거래소 6천억대 코스타 2,900억대 이하를 소형주라고 부릅니다.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는 변동폭은 좀 크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매스컴 뉴스에서 뭐 위험하니까 뭐 이런 소형주 같은 거는 투자하지 말라는 식의 이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애널조차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이 실적이 계속 이제 몇 년씩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폐지 기업이 많이 나오는 어 시장이 바로 이 중소형주죠. 그리고 위험하지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또낼수 있는 시장은 바로 요런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비교적 작은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 또 요런, 요런, 어, 이 중소형주입니다. 어, 그래서 이 기업의 분, 이 애널들이 분석도 안 하고 또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구역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또 우량주를 방, 발굴한다면 또 1년 내 단기간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큰손이나 대형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큰 자본, 만약 천억을 들고 이런 기업 시가총액 2천억짜리를 산다면 이 지분을 50%를 보유하는 건데 나중에 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팔았을 때, 팔려고 내놨을 때 팔, 사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큰 손이나 대형 기관이 기피 하는 시장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가 자신의 현금을 투자, 현금으로 투자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에 내가 일부분을 사는지 살 건지 소형주에서 많은 부분을 살 건지를 어, 이런 지분을 또 지분율에 따라서 성장을 한다면 또 이런 지분율만큼의 보상을 받는 시장이 어, 바로 이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내 자금의 규모 또 위험을 내가 질기 안 질지 또 위험을 위험 대비해서 수익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또 이런 시장으로 또 진입을 해서 또 기회를 어, 또 어, 찾는다면 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또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주식 채널에도 얘기하지만 퍼 pbr 또뭐 부채 수준 또 또는 뭐 전환 사채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또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있는지 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분석해서 들어간다면 또 위험 대비해서 또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런 중소용주 중소형주에 어서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의 ASML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HPSP의 지분을 9.74% 지분을 보유한 한미반도체예를 한번 삼성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SP 얘는 열처리 장비, 삼성 OLED 검사 장비 1위 기업이고, 고압 수소 열처리 장비 글로벌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 모두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공정 장비 업체가 HPSP고.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상승률로 보시면 지금 이만천 원의 최저가였습니다 올해 1월달에 어 그래서 얼마를 상승했냐 24,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rf세미 어 지금 시총 2,215원에 출발했습니다 23년 1월에 시총은 230억에 출발해서 11.7배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26,000원 현재 현재는 이제 26,000원 가격대에 시총 2,470억 아직도 소형주죠. 그래서 이 상승의 배경은 이제 이 광영권이 진평전자로 중국의 진평전자로 넘어가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 공급 계약 또2차전지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그래서 중소형주가 이런 테마에 딱 물려서 움직일 때뭐 어 실적은 개잡주지만 어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최근 부각되고 있죠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보다 이 리튬인산철은 중국에서 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관련 테마에 묶일 때 급등을 합니다. 이런 시총이 낮은 쪽에서 출발해서, 어, 그리고 이 5천원 가격대에 라운드 피겨 가격대인 이 5천원 넘는 가격대에 진입했어도 약 6배의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 54,5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2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확연히 틀리죠. 이런 중소형주 또는 이런 그 국내 유일. So, 세계 1위 뭐 이런 기업 연관된 기업들 어, 상당히 좋죠 흐름이 어, 그리고 삼성전자의요 어, 지금 이 투자 주체를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연일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수급 주체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뭐 시장은 어려웠지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큰 시장이 있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많은 시장은 그냥 대형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은 극소수만이 아는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할 이런 비율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큰 시장은 슈퍼 개미 단타 고수 큰 손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이 단타 고수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주식 보유 시간은 1분 30초에서 3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큰 변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개미나 왕개미는 물려도 자신이 물려도 막대한 레버리지와 자신의 보유하고는 있 현금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술련된스캘퍼와 경쟁해야 되는 시장이고 거래량이 많은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동감을 줍니다 남들과 같이 간다는 어, 가야 안심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가 삼, 옆집에서 삼성전자 샀다고 그러면 아유 내 뒤쳐지는 것 같아서 따라 사는 심리 이런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쪽으로 어,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어, 이런 인간의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이 거래량이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이 있습니다. 어, 일반 개미들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 어, 그런 투자자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도 높은 수익이 가능한 시장은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의 영역이 이런 시장이죠. 어, 그래서 이 소수만이 투자한다는 것은 두렵고 또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어,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 어, 사주, 사줄까 안 사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시장이 바로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신선한 풀은 결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다 이미 짓밟혀 일대로 짓밟혀진 그런 풀들만 자라고 있지 신선한 풀은 아무도 그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위에 내용을 정리했을 때 자신의 투자금 그리고 자신의 성향 내가 단기로 투자에자신 있는지 또 성격이 뭐 급해서 못 기다리는 성격인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는, 내야 되는 시, 어, 그런 또 어, 스켈퍼에 또 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하셔서 이런 어, 시장에 어, 자기가 투자해야 될 시장을 잘 선정하고 또 진입하시면 또 크게 성공할,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에코프로, 여기를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죠. 10만원대를 돌파한게 22년 8월입니다. 1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8배를 상승했습니다. 을 이때 10만원 아래 때 있을 때 시총이 2조 6천억, 현재 16조 2천억입니다. 하지만 더 과거로 가서 20년 3월 코로나 초기 때 9천원대 시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때 시총 2300억, 소형주에서 출발했죠. 을 그래서 최고 82만원을 찍습니다. 약 91배를 상승시키는데 약 9, 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 출발은 이런 중, 이 소형주, 중형주 소형주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